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수개월째 지속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. 고 비판했다?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. 며 이같이 밝혔다. 이어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 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 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 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아파트 주민 피해는 누가 잘못인지 얘기해라 그러면서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며 집회 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은 지난 5월 10일 문전 대통령이 귀향을 한 후부터 거의 매일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. 이에 문전 대통령은 지 같은 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소가 협박 등 혐의로 구구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출신 의원들은 양산으로 와서 경찰에 항의했다. 양산경찰서도 당일 평산마을의 주거지 사생활평온 침해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와 제한 통보를 연달아 내렸다.